자물 같은 경우 이 수조 위에다 만들 것인데 그러면 이 수조를 Shift 뒤에서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고 굉장히 높이를 올려줍니다. 자이 프로퍼티 창에서 이 스패너 모양을 누르면 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데 a 드모디파이어에서 디스플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누르시면 일단 아무 변화가 없는데 자이 디스플레이스 메뉴에서 이뉴를또 눌러주시고요. n e 를 누르면 이 텍스처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똑같이 텍스처 메뉴가 있습니다. 자 텍스처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이미지 올 노이즈를 클라우드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클라우드가 노이즈처럼 이렇게 면이 지글지글 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면이 없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디바이더를 엄청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옆면 부분은 이렇게 많은 라인이 필요 없어가지고 서브디바이더 하나 줄이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필요 없는 게이 가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루프로 그냥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디졸브 엣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 보면 이제 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. 자이 텍스처에서 네,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 s 스플레이스에서이스트렝스를 바꾸면 또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 이후에는 물 마테리얼 적용한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북이를 만들기 위해서 서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. 자, 만들자마자 이 버텍스 수를 12개로 낮춰줍니다. 그 후에 이제 안 보이니까 슬래시를 눌러서 서클만 보이도록 해 주고요. 거북이 등딱지부터 만들 것인데 이게 x축을 줄여서 사원형으로 만들어 줍니다. 자, 그때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전부 다 선택해서 해 주시고요. 익스트루드를한 다음에 스케일로 점점 더 줄여 주면서 이렇게 단계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. 마무리로 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이제 몸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몸통은 이 오브젝트와 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, 자, 이 라인을 선택해 주신 후, s h i f t d 를 누르면 이렇게 라인만 복제가 됩니다. 그 후에 우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제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후 p 를 누르면 세퍼레이터란게 뜨는데 셀렉션을 눌러줍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만 따로 분리가 된걸볼수 있습니다.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와서 이렇게 서클을 선택해 주시고요. 다음 다시 에디트 모드로 와서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Extrude로 몸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통을 만들었으면 머리 부분과 다리 몸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루프를 할 것인데요. 이 어차피 절반이 똑같은 모델링이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절반을 지워줍니다. 지우기 전에 이 밑면 부분은 많이안 잘려있기 때문에 면을 잘라줘서 이렇게 지워줍니다. 지워준 후에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,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모델이 하나 더 생깁니다. 자, 근데 클리핑이라는 옵션을 체크해줘야 되는데, 클리핑이라는 옵션이 안 켜져 있으면 이렇게 중앙이 합체가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침범하게 됩니다. 클리핑을 켜주면 이제 중앙으로 옮기고 싶어도 합체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라 중앙은 넘어가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저희 머리를 뽑아주기 위해 이렇게 루프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 익스트로드로 이렇게 머리를 뽑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한 모양대로 상당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꼬리와 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만들기 위해 이 뒤쪽에 똑같이 루프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익스트로드로 꼬리를 이렇게 당겨 줍니다 꼬리는 이 정도를 주고요 자, 다리는 이쪽하고 이쪽에 나오게 할 건데 한꺼번에 익스트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편집해 주시고요. 자, 그다음에 단계를 하나씩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. 로 끝에를 이제 스케일을 줄여줄 것인데,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운데가 중심점으로 스케일이 되므로, 자 여기서 individual origin을 켜주면 이렇게 각자 선택된 면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동키를 두번 누르면, 이런 식으로 안 꺾이고 이렇게 유지해 주면서 이동이 되고요 네, 이러면 다리도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자, 마무리로 자, 이등 딱지에 조금 데코레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렇게 데배를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슬래시를 눌러서 같이 전부 다 보이게 해주시고요.